와이프였습니다. 지금 아니고 제가 타투를 했을 때는 와이프였습니다. 네. 어, 와이프입니다. 와이프 와이프. 네. 이, 와이프가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 가도 같다. 홍 언니입니다. 다시, 다시 다시 다시. 다시 눌러? 안녕하십니까 홍언니 TV의 홍언니입니다. 오늘은 제 타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많은 사람들이 좀 물어보기도 했었는데, 뭐, 뭔 것이냐, 무슨 의미냐, 무슨 그림이냐, 어, 얘기를 하는데, 한번 타투에 대해서, 홍언니의 타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 제가 선수 때, 어, 20대 때죠. 그때 대보엽 선수 때, 타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, 그 당시에는 타투를 하면은 감점 대상이었어요 시합 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대보협은 감점 대상이라 할 수가 없죠 저는 막 너무 하고 싶은데 저는 막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성격인데 막 못했던 거예요 못하고 음, 은퇴를 한 다음에 2007년도 은퇴를 하고 2007년도 가을 겨울쯤? 가을쯤 가을쯤에 어, 타투를 항상 생각을 했으니까 바로 한번 해보자 해서 타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타투는 요 어깨에 있는 이 타투인데 이 그림이 어 뭐냐 하면 백신스키라는 화가가 있어요 화가 백신스키이 화가의 그림인데 어... 남녀 두 명이 이렇게 껴안고 하선섬에서 죽게 된거죠 그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껴안고 죽은 이런 남녀의 사랑 약간 그런 이제 의미에서 하게 됐는데 어... 그 아래 글씨는 무엇이냐 약간 너무 흘림처럼 잘안 보이긴 해요 저도 모르겠고 <웃음> 어... 그 당시 제가 이거 했던 의미는 어... 남녀 사진이잖아요. 어, 의미가, 이 세상에 너가 없으면, 어, 종말 가도 갔다. 이런 의미에요. 이런 의미. 근데 그 당시에, 어, 지금 현재 와이프죠. 어, 지금 와이프인, 어, 그때 여자친구였을 때, 아닌가? 와이프였나? 어, 와이프였던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와이프였습니다. 여자친구 아니고, 제가 타투를 했을 때는 와이프였습니다. 와이프야? 네. 네, 저 옆에서 누구야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<웃음> 어, 와이프입니다, 와이프, 와이프. 네, 세, 와이프가 없으면 이 세상은 종말과도 갔다 어떻게 생각해? 늦었어. <웃음> 또 늦었어? 응. 또 늦었어. 네, 늦었다면서. 늦었어, 늦었어. 네, 아무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타투를 하였고, 어두 번째 타투는 자 여기 팔에 있는. 이 팔에 있는 게두 번째. 두 번째입니다. 어, 그리고 세 번째는, 여기 이렇게. 어, 이쪽에 배, 옆쪽. 외복사가 아래쪽에 있는 여기 레터링이 세 번째. 어, 먼저 의미를 얘기하기 전에, 아, 이두 개의 타트는 제가 직접 했어요. 실제 리얼. 제가 했습니다. 타투이스트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타투를 하고 이렇게 타투 막 어려운 그림은 아니고 레터링 정도에 이렇게 타투를 했습니다 있을까요 많이?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타투이스트들도 서로 해주는 걸로 알거든요 허건이니까 할수 있습니다 네. 아무튼 이 의미는 히브리어 아요거는 히브리어예요 뜻은 어떤 거냐면은 어.. 즐기며 살자 제가 이제 20대 때 모토가 즐기며 살자예요 어, 열심히 일도 하지만 하고 싶은 거 하고 어.. 즐기며 살자 라는 모토가 있어서 시브리어로 즐기며 살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총 어.. 총 어.. 제가 한 거지만 못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누가 보면 아.. 그 실력 없어서 못 그린 거 같지만 이런 느낌의 총을 그린 겁니다. 네, 빵빵해서 쭉 나온 거죠. 네, 세 번째. 자, 여기 타투 세 번째. 내 몸에 세개 번째 생긴 세 번째 의미가 뭐였지? 애들 신형 아니야. 이... 아, 내가 한 <웃음> 거. 아, 기억이 안 나지? 응. 어째 기억이 안 나지? 응. 이렇게 해서 홍원이의 어, 타투 의미는 이렇습니다. 원래 제가 처음에 타투를 시작했을 때는 이쪽 왼쪽 제 몸에서 왼쪽 부분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다 하고 싶었어요. 다. 하나씩 하나씩. 이 다음에 하고 싶었던 데는 여기 종아리 옆에 였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었고자 계획도 다 있었어요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쭉 이렇게 한쪽 반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2010년 정도 쯤에 제 아는 선배가 형이 어.. 광고 모델을 어디에 추천해줬어요?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타투가 있어갖고 그때 안 됐어요 그때 안 돼서 아.. 타투 때문에안 됐네 해갖고 그때 처음으로 좀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어,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타투를 추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, 지금도 항상 쫙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긴 한데 어 나중에 이게 뭔가 좀뭐 활동할 때나 뭔가 도움이 좀 방해가 될수 있을까 해서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. 그 이후로 못 하고 있어요. 어.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 어 마음속에 이렇게 좀 도안도 좀 생각해놓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종아리에다가 우리 둘째 딸 얼굴을 딱 이렇게 하면은 어떨 것 같아? 시, 차력을 지금 둘째 딸이 하고 있어 갖고. 여기다가 얼굴 하면 어떨 거 같아? 부끄러울 거 같아. 부끄러울 거 같아? 여기다가. 얼굴. 안 보여서 다행이다. <웃음> 얼굴 막 냄새 나는 거 아니야? 아게무 아니, 아니야,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나까지 냄새 나. 진짜? <웃음> 아무튼 어, 타트는 나중에 제가 갑자기 또꽂치면할 수도 있어요. 꽂힘면좀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라 음. 어, 아마 나중에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나중에 하루 하루에 되나? 응? 아무튼, 어, 홍언니의 타투 이야기는, 어, 이렇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많이 타투들도 하시고 하실텐데, 음, 분명 타투는 하고 나면은 좀 나중에 질리거나 후회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이 도안이 평생까지 가는 거니까, 어, 계속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으니까, 정말 처음에 하게 되면 되게 신중하게 의미가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여자친구 이름, 여자친구 얼굴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결혼하기 전에 네,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. 지금까지 타티스트를 바랬었던 홍원이었습니다 안녕